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입을 크게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하게 벌려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이때 꼭 알아야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바로 턱밑 근육이라고 부르는 턱끝 설골근, 하악 설골근, 그리고 이복근인데요. 목에 나쁜 방법으로 힘을 주는 사람들은 이 근육들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입 모양과 크기에 따라 턱밑 근육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입 모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턱 아래에는 턱끝 썰골근, 하악 썰골근, 그리고 이복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를 줄여서 턱밑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육들은 후두를 올려주고, 음식물을 삼키게 해주고, 입을 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입 모양에 따라서 턱밑 근육이 어떻게 수축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가락 두 개를 여기 갑상용골 윗부분에 위치시켜주세요. 그리고 툭 떨구듯이 입을 가볍게 벌려보는 겁니다. 마치 멍때리는 사람이 입을 헤 하고 벌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 상태에서 쿡쿡 찔러 보세요 어떠세요? 말랑말랑하죠? 이 상태는 턱밑 근육이 수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할수 있죠 이번에는 턱을 위 혹은 앞쪽으로 찔러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친구들과 노래방을 가보면 최소 두세 명중한 명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하죠 이 상태에서 턱밑 근육을 한번 쿡쿡 찔러 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입을 가볍게 벌려주었을 때랑은 다르게 턱밑 근육이 딱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치 고음에서 힘있는 소리로 지르듯이 벨팅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서 자주 볼수 있는 입 모양이죠. 이번에도 턱밑 근육을 쿡쿡 찔러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턱을 앞으로 밀어주었을 때처럼 딱딱해졌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입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었을 때는 턱밑 근육이 수축하지 않지만 입을 심하게 다물어주려고 턱을 위 혹은 앞쪽으로 찌르듯이 밀어주는 경우와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었을 경우는 턱밑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턱밑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턱밑 근육의 수축은 바로 후두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즉 인두강이 좁아지고 포먼트 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높은 후두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두의 높낮이는 음색을 조절하기 위해 컨트롤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높은 후두 자체가 나쁘다고 오해를 받는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턱을 위앞으로 찌르는 경우입니다.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거나 안 좋은 습관상의 이유로 외부근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입을 좌우로 찢는 현상이 같이 나타나니다 하기 때문에 발음이 으가 되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벌어진 성대로 인해 성대 접촉이 잘 되지 않아 보상으로 후두를 올려주기 위해 턱밑 근육을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후두가 올라가면 즉 인두강이 좁아지고 포먼트원이 높아지면 성문상압이 높아져서 성대 접촉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죠 이런 케이스라면 성대 접촉이 부족해서 생긴 습관이기 때문에 우선 성대 접촉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글로탈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고음에서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는 경우입니다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려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밑 근육을 수축시켜 후두를 올려주어 인두강을 좁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모음은 아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인두강이 가장 좁은 발음 즉 포먼트 원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음에서도 흉성 비율이 높은 힘있는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가사를 정확한 모음으로 발음해 주기 보다는 입모양을 위아래로 크게 만들어 주어 아에 가깝게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원히가 아니라 야이아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겠죠 아주 잘 훈련된 보컬의 경우 어려운 발음으로도 모두 소화가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샤우팅만 본다고 하더라도 아 이렇게 아 모음으로 지르지 다른 모음으로 샤우팅 하는 모습은 본 적이 드무실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저도 턱을 위 앞으로 찌르며 입을 다물듯이 의 발음으로 27살까지 노래를 불렀었기 때문에 이 기분 잘 압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성대 접촉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글로탈 훈련을 추천드리고요 독하기 힘드신 분들은 꼭 한두 달 만이라도 음성학을 바탕으로 하는 좋은 트레이너 만나서 꼭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대 접촉이 잘 되시는 분들은 남자 3옥타브 도 이상 여자 3옥타브 파 이상에서 입을 위아래로 크게 벌리며